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0월 16일 드디어 영지쟁탈전 프리시즌의 골드 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전서버에 많은 길드들이 골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영지쟁탈전 프리시즌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가이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쟁탈전 프리시즌이란 이제 폴라리온 남부 실루나스죠 실루나스 남부지역의 거점을 대상으로 이제 전서버의 길드가 경쟁하는 컨텐츠고요 총 65개의 거점이 있고 이 65개의 거점을 골드 2차를 통해서 3개의 길드가 공격과 방어전을 통해 쟁탈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이번 10월 한달 동안 아마 프리 시즌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정규 시즌으로 넘어갈 때 현재 받는 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한 경기장 그러니까 한 거점당 경기죠. 총 4개의 길드가 방어길드 1개, 공격길드 3개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첫 쟁탈전은 방어길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개의 공격길드가 서로 쟁탈하는 그런 방식이죠. 거점은 규모에 따라 대도시, 그 다음에 요새, 거점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요새와 대도시가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거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먼저 트랑제숲입니다. 트랑제숲에서는 가운데 있는 어린잎의 안식처, 여기가 요새고요. 현재 호번이서버의운동장 길드가 현재 1등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그외 요새는 안개숲의 야영지. 어, 여기는 현재 3개의 길드가 지금 입찰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점 지역이고요. 다음은 오든평야입니다오든평야 하블은 역시 대도시죠. 현재 3개의 길드가 이렇게 입찰 전쟁하고 있고요. 어, 액수가 지금 보이시니까 뭐와 48억, 38억? 와 가격이 엄청나네요. 코본 1서버의 제트서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봉길드, 북캐길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브라디의 농가 여기가 요새 지역이고요 라시트 2서버의 공격대장이 지금 가지고 있네요 다음은 말바람의 경비초서 여기가 요새입니다 현재 여기는 카마우스 2섭 다르칸 3서여이두 길드만 있고요 그외 나머지는 거점입니다 나머지는 거점 다음은 델라노르 숲입니다 델라노르 숲은 이제 대도시가 없죠 여기는 그래서 요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요새는 여기 아름드리안식처 이 지역이고요 현재 여기는 두 길드만 있네요 어,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네 1등 말고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메아리사원, 메아리사원이 요새고요 여기도 현재 두개의 길드만 있는 상태네요 나머지 지역은 거점지역으로 보상은 현재 제일 낮은 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의외로 마른입새 여기가 사람이 많네요 다음은 육카비사막입니다육카비사막도 당연히 대도시는 없고요 요새는 두개가 있네요 바로 해풍물이시장 어, 현재 하나의 길드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돌해일 정박지 여기가 요새네요 두가지 길드가 있고 생각보다 지금 입찰되어 있는 골드량이 작습니다 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순이네요 이렇게 밑에 두개만 요새고 위에는 다 거점입니다 다음은 데커스 화산 여기가 굉장히 많죠 요새가 총세개나 있습니다 첫번째 요새는 잿바람 요새 여기 가운데고요 현재 길드 하나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잿바람 수송기지 여기가 요새고요 여기도 두개의 길드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어,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화산에서 마지막 요새인 바트라 척혈군 여기도 지금 세개의 길드가 이제 골드 전쟁을 하고 있네요 그 외의 지역은 모두 거점입니다 보기 편하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요새가 있고요 그외 나머지 지역은 다 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텐고원입니다비텐고원은 대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바이아르 여기가 대도시죠 어,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습니다 두개의 길드가 있고요 7억 8천 2천만 골드 이렇게 오좀 뭐 갭이 많이 크네요. 아까 오든평야에 있는 하불보다는 경쟁이 많이 났습니다. 그외 요새로는 오래된 감시초소 현재 세가지 길드가 입찰 중이고요어 여기 보니까 500만 500만 아무래도 대도시의 no. 최초 입찰은 500만 루대인것 같네요 최초 입찰 금액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길드장 분들이 글이 올라오거나 혹시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새는 여기 물길 근원지 여기도 현재 세 가지 길드가 입찰 중이고요 그 다음은 서리폭풍 타랑기지여도세 가지 길드 현재 1억 넘게 지금 입찰 전쟁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요새가 있고 나머지는 다 거점입니다 확실히 비탱고원 쪽은 거점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찰 전쟁을 하고 있네요 비탱고원 쪽은 이렇게 맵의 끝에 맵의 끝에 요새가 있다는 걸알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톨란분지 톨란분지는 대도시가 없어요 요새만 있습니다 첫 번째 요새인 산호바의 상점가 현재 하나의 길드만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은 이리트 연구초소 여기도 지금 한개 길드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순례자야 휴식처 여기는 현재 세가지 길드가 있는데 어, 골드가 그러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구조인 것 같네요 그다음 마지막은 수평선 감시대 여기도 현재 두 가지 길드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점이고요 의외로 요새보다 거점이 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각 지역의 대도시 요새 거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입찰은 어떻게 하느냐 입찰은 길드 대장이 최초 입찰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최초 입찰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봐서는 요새 쪽은 500만 골드가 최초 입찰 금액인 것 같네요. 자이 입찰 신청 오늘이죠 오늘 오늘 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9시 59분입니다. 10시 전까지 입찰 신청을 꼭 하셔야 되고요. 참가 조건은 길드 레벨 8 이상 그리고 캐릭터 레벨 70 이상인 길드 대장만 가능하고요. 처음에 나왔던 길드 레벨 12 이상이었는데 많이 완화돼서 팔렙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영지 쟁탈전이 시작되는 진행시간 매주 토요일과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하고요 매주 토요일 10시 같은 경우는 트랑제 오든 델라 유카비 사막 데커스 화산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요 일요일날 비탱구원 톨럼분지 시작합니다 16일인 오늘이 이제 입찰 신청 마감이기 때문에 꼭 오늘 밤 10시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 신청한 후에는 이제 각 길드의 길드원들도 골드를 사용해서 입찰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만 골드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입찰한 총 금액이 가장 높은 1위에서 3위 길드가 영지쟁탈전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입찰 금액 지원도 70레벨 이상만 할수 있고요. 길드 가입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할수 있습니다. 그 당일날 와서 지원을 할수 없다는 소리죠. 단 입찰 마감 3분 전에서 입찰 마감시까지에는 출전 길드가 변동되는 거점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거점만 마감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회당 3분 연장되고요 최대 5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15분까지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자, 1위에서 3위 끼리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 마감 시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손짓권이 없다가, 어, 새로운 1위가 나타나거나, 어, 새로운 2위, 3위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때 3분씩 연장되는 겁니다. 그, 그리고 입찰이 연장된 거점은 이 연장된 시간 동안에는 입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다른 길드가 이 입찰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만 계속 골드를 더 추가로 내면서 참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입장 시간이 임박해지면은 게임 화면내 입장 아이콘 혹은 영지쟁타전에서 출전 가능 영지 입장 여기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이 부분은 미리 뭐 그림이나 이런게 없어서 직접 그날 대봐야 알것 같은데 아무래도 메뉴 아이콘에 따로 이렇게 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길드당 하나의 거점만 입찰할 수 있고요 본인의 길드가 이미 점령 중인 거점은 입찰할 수가 없고요 단, 거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거점에 입찰을 시도할 수 있으며 만약에 출전이 확정되면은 그 동시에 점령 중인 거점은 경기 기권 상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재 점령했던 그 거점은 방어자 없이 시작하게 된 거겠죠? 자, 여기서 입찰 지원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후 금액과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길드 대장이 최초 입찰 금액만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제한 없이 모든 길드원이 골드를 한도 없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의 참여 시점부터 길드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입찰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입찰 금액 환불까지 또 이것도 길드 해산이 되지 않고요. 입찰에 성공한 경우 영지 쟁탈전 종료할 때까지 또 해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에 사용한 골드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 환불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입찰이 실패할 경우 그러니까 순위권에 안될 경우죠. 안될 경우에는 입찰에 사용한 모든 골드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입찰을 포기한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한 골드 중 수수료 20%를 제외한 골드를 우편으로 즉시 지급받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입찰한 그 골드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떤지 봅시다. 영지 쟁탈에 실패할 경우 그렇죠. 1위에서 3위까지 도전한 길드 중에서 두 길드는 못 받게 되는 거죠. 쟁탈에 실패했으니까요. 어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영지전은 방어자가 있으니까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 은 입찰에 참여한 3개 길드가 다 골드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길드를 탈퇴당하거나 초방당할때 입찰에 지원한 이 모든 골드를 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 포기 자체는 길드 대장만 할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입찰 화면에서 입찰 금액 1위에서 3위 길드와 내가 소속된 길드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길드의 평균 전투력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해당 길드의 평균 전투력 자 현재 지금 골드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여기 여기서 한번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평균 전투력 아 여기 옆에 뜨네요 와 평균 전투력이 170만 다음 2등이 160만 3등이 120만 이렇게 옆에 있는 전투력들이 평균 전투력입니다 길드의 평균 전투력 이 평균 전투력을 보시고 자 마감 전에 또 골드를 때려박아서 역전하는 그런 방법도 찾울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입찰 종료까지 몇 시간 남았는지 보입니다. 16일 오늘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시간 꼭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바로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은 24시간 지나야 할수 있지만 이 쟁탈전 입장 자체는 가입 시점 관계없이 즉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왠지 용병 가능할 것 같네요. 일부러 평균 전투력 낮은 것처럼 보이다가 쟁탈전 시작하기 전에 다시 가입시켜서 바로 전쟁에 투입하는 어 그런 전략도 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영지 쟁타전 입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영지 쟁타전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에 성공한 길드 중 최대 3개의 공격 길드가 확정되며 한개의 방어 길드와 최대 3개의 공격 길드가 중앙 점령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자 핵심은 중앙 점령지예요 이거는 방어 길드도 이 중앙 점령지를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하지만 이번 처음 시작하는 이번 영지 쟁탈전은 방어길드가 없기 때문에 공격길드 3개가 이제 쟁탈전을 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아이콘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했던 서버 컨텐츠하고 똑같이 ABC로 나타내고요. 이 왕관 모양이 방어길드의 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 쟁탈전이 시작된 경우, 자, 총 입찰의 금액에 따라서 길드 배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길드가 중앙에서 제일 먼 거리에 배치되고요. 지도상 C쪽이 가장 먼 거리로 보이네요 자, 기존 월드컨텐츠처럼 각 지역별로 이렇게 차단박이 되어 있고요 초소에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 은 중앙 점령지에 방어팀만 통과할 수 있는 특수 차단박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어, 이 중앙 점령지로 시작하자마자 갈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 생성되는 차단박을 해제하는 방법은 방어팀의 수호 몬스터를 처치하면 이 차단박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호 몬스터 위치에 순간 이동 거점이 나옵니다. 순간 이동 거점 점령 팀이 이용할 수 있는 순간 이동 지역이 추가됩니다. 양쪽에 있는 이 점령지를 먼저 점령한 그 팀이 이 수호 몬스터를 해치우면은 나오는 이 중앙 지점에 먼저 갈수 있다 이런 소리죠. 이 순간 이동 점령지는 두 개의 지역 중한 지역이라도 100% 점령한 길드는 모든 순간 이동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순간이동 점령지 점령길드는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점령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점령지를 획득하는 규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순간이동 점령지와 중앙 점령지 위에 길드원이 가장 많은 팀의 점령 수치가 증가하고요 최다 인원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 그때는 점령 수치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저 점령지에 있기만 하면 은그 점수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분배되는 것보다는 같이 뭉쳐서 한곳에 오래 있는게 유리해 보이네요 자이 점령 수치의 증가와 감소는 초단위로 갱신되고요 그리고 한 점령지에 어, 두개의 길드가 모든 길드원이 있다고 했을때는 길드원수가 더 많은 쪽에 이 점수가 분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격팀 세팀 방어팀 하나 이 모두 4개의 팀이 점령지 위에 똑같은 길드원의 수가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승리의 조건. 바로 저 수호 몬스터를 해치우고 1번 지역, 1번 지역으로 간 중앙 점령지. 이 중앙 점령도를 딴 팀이 이기는 거죠. 그렇다면 방어팀은 어떻게 이기느냐? 이 경기 종료 시점에 방어팀의 중앙 점령지 점령도가 가장 높을 경우나 공격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즉, 방어팀은 이 1번 지역, 1번 지역만 지키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격팀도 봅시다. 공격팀은 이 종료 시점 때 중앙 점령지의 점령도가 방어팀보다 높은 공격팀이 이깁니다. 방어팀의 점수보다 높아야 하고요. 공격팀 세개 중에서는 이 중앙 점령도의 점수가 가장 많은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 종료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공격팀 중 하나의 길드가 점령도 100%에 도달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이 점령도를 유지할 경우 경기 시간이 남더라도 이제 경기가 조기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공격팀 3개 중에서 한 팀만 이저 1번 중앙 점령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게임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어팀은 시작부터 저기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 점령지에서 100% 있어도 조기 종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어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저 부분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동점이 상황. 만약에 동점이 상황에는 가장 단독 1위였던 길드가 승리팀으로 선정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동점이 생겨서 1위 길드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입찰할 때그 입찰한 구맥순으로 승리팀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 영실 젠타전은 각 시작 지점에서는 물약 상인, 창고직인, 만물 상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진행 중에는 길드가 탈퇴되거나 초방될 경우 바로 영질 랭타점 맵에서 즉시 퇴장된다고 하네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점령 거점과 순간이동 위치가 있는데 각 3번에 있는 거점을 먹어야지 4번에 있는 위치 지정이 활성화되고요. 2번에 있는 수호 몬스터를 처치할 경우 4번에 있던 이 위치 지정이 2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3번 지역인 양쪽의 거점을 먼저 점령하시는 팀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영지 쟁탈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지 쟁탈전 내에서는 위치 기억 사용할 수 없고요 모든 서버버프 적용되지 않고요 PVP 기록도 되지 않고 서향치 감소도 하지 않고 사망 패널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지 쟁탈, 쟁탈전 진행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생명력이 50% 상태로 부활되고요 그리고 입장할 때는 데빌 데빌 체이서 상태가 해제되고 데빌 포인트도 초기화됩니다. 그럼 거점을 점령 중인 길드는 해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점령할 경우에 보상입니다. 길드 보상이 따로 있고요. 또 길드 버프가 따로 생깁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길드 대장에 석상이 배치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오로지 점령에 성공한 길드한테만 적용되며 패배한 팀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보상을 받게 되면 은 길드 대장이 길드 화면에서 각 보상을 선택하여 모든 길드원에게 직접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직접 분배 기간은 경기가 끝난 후에 다음 입찰 전까지예요. 다음 입찰 전까지. 그리고 이 입찰 전까지 만약에 분배되지 않았다면그 아이템들은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균등 분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균등 분배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된 정렬 필터를 기준으로 상위에서 하위 정렬 순서대로 분배되고요. 보상의 수량을 길드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균등하게 분배한 후에 만약에 남잖아요 남는 경우는 아까 이 길드 대장이 정렬한 순서상에서 가장 위에부터 순서대로 또다시 분배된다고 합니다 점령한 후에는 이 길드 버프가 생기는데 이 길드 버프는 메뉴에 길드 영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메뉴 길드에서 여기 영지정보 탭 여기서 점령된 길드 버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도시를 점령하면은 이 길드 대장의 석상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대도시가 현재 두 개밖에 없죠. 오든의 하불, 비텐의 바이아를 이렇게 두 개고요. 이 석상에는 길드 대장의 캐릭터명, 길드명, 그리고 길드 마크가 표시됩니다. 외형은 점령 당시 외형이죠. 커스터마이징 된 의상도 같이 적용됩니다. 자, 이 길드 대장 석상은 대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방어에 실패하거나 기권 상태가 될 경우에는 이 석상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 석상은 점령시에만 갱신되므로 대장이 위임되어도 석상의 정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 점령 후에 만약에 대장이 바뀌면 은 바로 이 대장의 석상은 바뀌지 않고 그 다음 점령 때 바뀌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NPC를 볼수 있는 메뉴 칸의 메뉴에 이렇게 영지쟁탈자의 단상이라고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 보이네요 아 이거 색상 없는 건가? 금빛깔로 반짝반짝걸어야 뭔가 좀 뿌듯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마지막 한줄 요게 재밌습니다 모든 대장님들은 이 길드 대장 석상에 어, 경위를 표할 수 있으며 경위를 표한 대장님께는 기간제 버프가 제공됩니다 단이 해당 버프는 게임에 접속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이 적용 기간은 계속 흘러간다고 하네요 분명 이 석상 앞에서 무슨 인사하는 그런 모션이 나오겠죠 그럴 때 버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버프인지는 아직 적혀있지가 않아서 이건 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버프를 주게 될지 자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요약하자면은 어, 아주 간단하죠 처음 입찰할 때 많은 돈을 넣고 입찰된 후에 이렇게 공격팀 세 팀에서 공격할 때는 음, 뭐 내나 난투전이랑 느낌 비슷할 것 같아요 거점 위치 잘 잡고 유저킬 많이 해서 점령도가 높은 팀이 무조건 이긴 거니까 요거는 평균 전투력 차이가 심하게 되면은 결과가 너무 확실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과연 처음 시작되는 이 영지 쟁탈전 아마 버그도 생길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데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이 영지 쟁탈전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길드도 혹시 영지 쟁탈전을 하게 될 경우 그때는 한번 생방송으로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